애니몰로 TV 아,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자, 2주 뒤에 남대천에 저희가 다시 왔습니다. 와 일단은 지금 포획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육안으로 우와 저 뛰는 거 연어가 이렇게 진짜 많이 보이는데 오늘은 수중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파이팅.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저기 보시면 무려 우와 오. 연어가 엄청 뛰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저기 연어가 뛰는 장면이요 저기 물길 팍팍팍 수중이 세팅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연어가 강가로 흘러들이는 포인트를 찾았어요.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온 네, 포인트죠.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오는 포인트,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Thank you. 자, 지금까지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서 어, 한국의 개 연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는지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제 좀 해가 뉘엿뉘엿 지, 지고 있는데 어, 영상은 저희가 잘 편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몰로TV의 테드 리키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몰 로우 티비